적어도 코털은 뽑고 오시는 게 낫지 않나 <웃음> 어, 야 늘어난다 취미 <웃음> 있어요? 저 골프요 저 어제도 골프 치고 왔어요 저는 책 읽는 거랑 뭐 축구하는 거뭐 자전거도 타고 가끔씩 바다 보러 가고 싶을 때 음... 요즘 같은 날이 딱 좋죠 위도 취미 이쁘기 아 뭐야 아 어? 뭐야 자 오늘은 저번에 남자 팀이 리스트를 했잖아요 된다? 이제 여성분들 리스트를 뽑아가지고남자들이좀 선호하는 여자친구가 가졌으면 좋겠는 그런 취미를 아, 아, 한번 풀어볼까 해요 자 밑에서부터 맞춥니다 네 품이랑 매력이 있고요 아래부하다면 연예인 덕질 이게 왜 아래에 있는지 생각해보면 은 여자친구가 슈퍼주니어의 신동님을 갑자기 좋아해 자기 차에다가 막 신동 님 사진 붙여놓고 이렇 하면 신동님이면 나랑 사귀는 건지 이제 신동님이랑 사귀는 건지 모를 수 있잖아요 나만 아,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런 경우 때문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아닌가 어, 막 모든 콘서트나 이제 그런 팬미팅 다막 예 하려고 막 앨범 사고 이런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나 만날 시간에 뭔가 그런 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하느라 바쁠 것 같아요. 어. <웃음> 아, 너무 부정적인가? <웃음> 그것 외에는 나쁘지 않아요. 응. 형, 다 자기가 우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인생의 활력소같 돼요. 넷플릭스 감상 이게 왜죠? 위에 보통 뭐 쇼핑, 뭐 골프, 필라테스는 직접 활동하고 에. 좀 이런 건데 에. 넷플릭스 감상은 누워서 보는 거니까 품미는 떨어질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약간 너무 대중적이잖아요. 어. 특출나지 않고 언드할수 있어요. 있는 어... 그런 거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닌가 누구나 할수 있기 때문에 다음은 뜨개질인데요 뜨개질은 저도 매력이 좀 있나 봐요 뜨개질 해가지고 목도리 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랑스러울 것 같긴 해요 사랑스럽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막 이제 앞에서 계속 뜨개질만 해막 같이 해보자 같이 해보자 그러고 그 목도리 막 며칠 동안 해서 끝냈어 그럼 이번에는 짠 이거 하자 하면서 갑자기 니트 꺼내면 좀 힘들겠죠? 게임하면 정말 매력적이에요 여자친구가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같이 할수있으면니 남성분들은 이제 롤 많이 하고 피파 많이 하고 막 스타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할 시간에 여자친구를 못 만나잖아요. 보통. 근데 이걸 하면서 여자친구 만날 수 있으면 좋죠. 그 남자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자친구랑 같이 PC방 가서 데이트하는 거를 완전.. 아니 완전 근데 한번 잘못 걸리면 진짜 모든 데이트를 뭔가 PC방에서 할것 같은 그런 느낌? 여행 갈려 했는데 뭐하러 아, 뭐, 뭐 여행 가 그냥 PC방이나 가자. 뭐 이러면 진짜 약간 딥박. 품위가없는 이유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온갖 욕설이 난무하기 때문이에요 너네 집 음, 어디냐. 음. IP 추적해서. <웃음> 한피 뜨자. 네. 근데 요즘 저는 약간 막 게임에 미쳐있는 분들을 많이 못본것 같아. 제 주변에 없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 때 다들 자기 일하기 바쁘니까 아, 게임 같은 취미를 잘안 하죠. 취미도 뭔가 좀 실용적인 걸 하게 되는 나이가 된것 같아요. 품미가 편한 거 뭐가 있을까요? 조격 정답 서예. 고추 말리기? 옥상에다 고추 먹는 거 알죠? 해잘들때 정말 좋은 취미에요 그거. 아, 정답. 에어로빅. 정답. 아! 아! 에어로빅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 챙기네, 고주런하다 어, 약간 이런 느낌? 에어로빅이 왜나질까요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면은 네. 이제 에어로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남자가 에어로빅 하죠. 이 하면은 부위가 떨어지지 않을까? 어 아, 왜 같이 할수 있지? 나 남편이 같이 하면 귀여울 것 같은데? 귀엽긴 하겠죠? 물론 난안할 거예요. <웃음> 폭풍 수다 뭐야? 잠깐만, 자, 그 뭐야? 폭풍 수다! 저희 같은 토커들에게 폭풍 수다 이거 굉장히 좋은 취미인데 이거? 아니 취미가 뭐예요? 저요? 폭풍 수다예요. <웃음> 포풍수다 뭔제야지 포풍수다 좋은데? 난말 많은 사람 좋은데? 아, 난 매력 조금 맨 위에다 넣고 싶어 음, 어. 개인적으로 노가리 깐다고 그러죠? 노가리 까는 걸 좋아해가지고 말 없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죠 취향력 타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과묵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입을 꼬매고 싶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그쵸 네. 마테처럼 저요? 입을 꼬매고 싶어요? 아 가끔씩 <웃음> 저 댄서가 있어요 네. 댄스 매력적이잖아요 진짜 매력적이죠 아,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같긴... <웃음> 아 그럼 어, 요즘에 네. 스트리트 무만 파이터였나? 아, 네. 전 춤을 한 번도 안 배워봐가지고 그럼 어때? 몸 유연해요?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뭐 다리를 찢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 다리 찢는 이런 건좀 유연하죠. 그러니까 네, 찢어봐요. 지금요? <웃음> 이게 말이 돼요? 모르겠네. 얼마큼 찢어지려나? 와잘 <웃음> <웃음> 찢네. 어머, 잘 찢는데? 아, 그래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웃음> 잘 찢는다. 찢어졌는데요? 진짜로? 큰일 난것 같아요. 댄스보다는 약간 좀 품위가 있지만 클라이밍보다는 약간 조금 없는 듯한 거야? 꼭지점 댄스? 정답! 맷돌춤? 스포츠 댄스! 아! 정답! 벨리 댄스! 벨리 댄스 하시는 분들 보면 장난 아니에요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어요 맞아요 한번 해봐 홀리잖아요 사람은 벨리 댄스가 엄청 보고 있으면 묘해요 계속 시선을 끌게 만드는달까딱 상체는 고정되는데 어있 하체만 골반 톡톡톡톡 제 친구들 중에도 벨리댄스 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진짜 매력이 있어요. 완전 좀 반전 매력이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댄스랑 좀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매력이 있는 느낌이에요. 벨리댄스보다는 조금 품위가 있는데 벨리댄스보다 매력은 없다. 정답! 고무줄 놀이. 정답! 태권도! 절권도? 싸움아이것 어, 정답 요 <웃음> 정답! 주짓수! 주짓수! 야, 주짓수! 여성분들이... 오. 어. 오 <웃음> 아 아이씨 하지 마. 저는 여성분들이 실제로 배우시는 분들이 좀본 아, 적이 있는데 그래. 멋있어요. 도복입고내 몸은 내가 지킨다 어. 좀 안전한 느낌 들지 않아요? 남자친구로서? 그렇죠 내가 위험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고 <웃음> 꺾여버리면 어떡해 <웃음> 다음은 클라이밍인데요. 클라이밍 좋아요. 등구도 장난 아닙니다. 사실 클라이밍 한번 해봤었잖아요, 최근에. 한번더 하려고요. 너무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퀴즈를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클라이밍 자체가. 성취감이 엄청 들고 난이도를 점점 높여가는 거에 대해서 엄청 쾌감을 느끼는 게 저는 진짜 그래서 너무 추천드립니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호감도가 좀 높아지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같이 활동적인 거 하면 은더 정드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클라이밍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은 헬스예요. 여성분들 헬스 하면 장난 아니에요. 레깅스 딱 입고 헬스 하면 페로몬을 폰 넘어서도 볼수 있어요. 운동하는 여자의 아. 그 기립근. 애가 타죠. 그딱 등줄기. <웃음> 건강한 취미죠. 근데 취미가 헬스인 여자들은 되게 좋아하는 남성분들도 같이 뭔가 헬스하는 남자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맞아. 뭔가 엄청 어. 좋아야 될것 같고 어. 어. 아니 몸이 그래도 뱃살은 없어야 될것 같고 에, 맞아 맞아. 헬스는 이제 같은 헬스 동종업계 분들끼리 많이 사귀더라고요. 동종업계가 아니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 다녀야 되고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동종업계 분들에게는 좋은 취미가 아닐까. 근데 그건 당연한 것 같아. 자기가 관리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관리를 안 하면 음.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음. 제 주변에도. 이제 약간 헬스 같이 하는 커플들이 되게 많은데 서로 약간 이제 코치 같은 그런 것도 해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리는 일단 아, 요리. 너무 매력도가 높은 거 아닌가요? 저라면 그냥, 그냥 최고죠, 최고. 동성 친구들도 요리를 잘하면 너무 멋있어. 맞아, 맞아, 맞아. 맨날 저녁에 요리해주면 맛있게 먹고 아이 여자랑 본인 신고할 수 있을 것 같고 같이 요리하는 것도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정적일 것 같아. 정답. 목욕하기. 강아지랑 산책하기. 사사기 잠기기? 전시회 가기. 아, 전시회가 왜 매력이 없어? 와 어이가 없네. 왜 매력이 낮을까 좀 생각해봤거든요. 정, 너무 정적인가? 너무 혼자 하는 건가? 어, 뭔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어. 안 돼서? 왜 매력이 떨어지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자 친구랑 남자 친구랑의 수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될 수도 있고요. 남 친구는 사진관련 좋아하는데 여자 친구는 미술관련 좋아한다. 그러면 은 서로 취향이 안 맞아요. 맞아 근데 이건 좀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미술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시를 자주 가는 거지 뭐 이제 제 여자 친구들 중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정답! 볼링! 모델! 스타일링? 네일아트? 아. 아 네일아트 저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어? 진짜? 근데 손톱이 되게 예뻐요. 네, 보면. 한번 봐, 한번 봐요. 손톱은 제가 손톱이. 자를 때 예쁘게 자르게 자르려고 하는데 네. 이 손톱 답답한 게 싫어가지고. 아 답답해져요? 네. 저는 네일아트 솔직히 관심 없었거든요. 근데 감각있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센스가 넘친다. 맞아. 그런 면에서 약간 조금 매력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일샵 가서 받으면 비싸거든요. 10만원 한단말이야그 정도 수준이면 은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네일샵 하면 은 되게 뭔가 세심하게 꾸미고 이런 좋아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죠. 미술이 매력이 없나요? 나 미술 되게 매력 느낌인데? 네. 모든 미술다 포함시키면 오른쪽 위에 서어야 하는 생각을하거든요 근데 이건 취향에 탈수 있잖아요. 남친구가 미술 쪽이 아니라 다른 쪽이야. 그러면 미술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취미는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 음, 근데 같이 못 그리고 또 이제 미술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걸리는 취미이다 보니까 아나 그려줘 이러고 있으면 한 2시간 그려야 되고 이러니까 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약간 품위는 높은데 매력이 떨어지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 좋아요 같은 예술가들한테는 진짜 최고죠 같이 영감 받고 메이크업! 아 메이크업, 네일아트와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꿈일 줄한다는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덕목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외모지상주의가 문제잖아요 아. 문제긴 한데 내가 할수 있는 한이 사회규범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걸 따라야 각하거든요왜 당신 안 따르죠? 메이크업도 이제 메이크업과 학과가 막 생기잖아요. 네. 그만큼 대중적으로 바뀌었다, 메이크업이. 우리가 왜 비싼 돈 주고 샵에 가냐.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생겨지거나 이뻐질 수 있는 한 이뻐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잘생기지는 못하지만 잘생기려고 노력하잖아요. 코털을... 적어도 코털은 뽑고 오시는 게 낫지 않나? 맞아요. 진심 뽑는다? 아, <웃음> 야 진짜 나왔어. 아, 아 입에, 입에 나왔어, 아, 진. 아, 기분이 안 좋다. 나안 들어가. 아, 야, 늘어난다. 꽃꽂이가 취미? 꽃시장 같은 데서 꽃 사와가지고 이렇게 다듬고 꽃 조합 같은 거 해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놓을 수도 있고 선물해줄 수도 있는 거죠. 어 좋은데? 뜨개질 같은 느낌인데 뭔가 좀더 품이 있네. 하는 분들을 들어보니까 자신만의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 때문에 되게 좋은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높게 있냐면 소독 수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자본이 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닌가. 요가. 요가. 아, 와. 요가 좋지. 뭔가 고풍스러워 보이고 뭔가 자신의 신체를 잘 이해하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건강한 매력? 역시. 요가가 선을 되게 예쁘게 해주는 운동이어가지고 춤 하시는 분들도 선 예쁠 때 요가 많이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음. 남성분들도 약간 여자친구 따라서 같이 가가지고 요가를 한 다음에 좋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다리 다 찢어지고 그냥. 찢어지는 게 정신수양이라니까요. 정신. 자, 그다음에 나는. 매력은 제로인데. 품위가 엄청 높은 거 정답! 고무줄 놀이우주어 게임 이 반영할 만한데? 테니스? <웃음> 아 어? 그 테니스가 얼마나 매력인데그 허벅지! 자 테니스가 왜위인는지 알아요 비싸요 사방이 막혀있는 곳이어야 되고 심판도 있어야 되고 라켓도 비싸요 그것도 다 입어야 되죠? 그래서 높은 거 같아요 봐버 내가 취미가 뭐세요 물어볼 때? 테니스요 그럼... 어? 난 배드민턴 치는데 뭔지 알지? 사방이 다 뚫려있는 데서 그냥 공기에 저항 그대로 받으면서 치는데 그런 느낌이 들긴 하죠 쇼핑을 같이 좋아하면 좋죠. 옷 서로 봐주고, 옷 여자, 좋아하고. 여자분들이 같이 가가지고옷 봐주는 거 좋잖아요. 혼자 고르는 것보다는. 그렇죠. 여성분 취미가 쇼핑인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라 취미가 쇼핑이면 돈이 많다. 그래서 돈?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음, 매력이 떨어진 이유는 왠지 연예인 덕질과 같은 느낌일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나 아하. 뭔가 자기와의 갭을 느낀다는 거나 그치. 소득 차이도 나면 좀 그럴 것, 아, 것 같아요.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어서 매력이 아마 이렇게 반감되지 않았나? 골프랑 필라테스랑 가까이 있습니다. 어, 뭔가 이건 딱 않을까요? 정답 탁구! 물고기 물고기 기운. 아? 수영! 수영! 발레! 정답 폴댄스! 아. 에이! 아, 아, 나와야지 요즘, 나와야지! 요즘 폴댄스 엄청 많이 해! 내 동생도 지금 폴댄스 하겠다고 깝치던데! 아. <웃음> <웃음> 엄청난 코화가 그 초에... 필요하대요. 어, 다 멍든다던지. 어, 어, 피멍이 딱 쓸리고 와 그건 대단한 것 같아요. 엄청 매력적이긴 해요. 진짜 매력이 대박이던데요. 난 폴댄스 하는 사람 진짜 리스펙. 어때요 필라테스? 필라테스 너무 멋있죠. 그 요즘 필라테스랑 폴댄스 하시는 분들 많이 본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약간 봤을 때 예쁜 취이라고할수 있죠. 좀 뭔가 선이 아름다운 취이 요가, 폴댄스, 필라테스 좋죠? 음,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웃음> 골프가 이제 완전 그냥 품이 품이 네. 짱이네. 최고. 골프도 비싸죠. 근데 요즘 20, 30대들이 골프를 많이 쳐요. 필드도 막 나가고 그러시던데 스크린 골프 막 치고 그래서 골프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못는데요나 유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야. 너무 갑자기 근래 많아졌어. 그렇게 매력적인가 싶은데 저는? 어, 저도 약간 근데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분이 안 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 약간 어. 저는 품위가 낮은 취미가 좀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죠? <웃음> 아 움직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 가장 중요한 거는 같이 할수 있는 취미여야 된다 생각해요. 맞아요. 같이 할수 있는 취미 얼마나 좋아요. 네, 네. 여자들이 게임하는 거에 매력을 느끼는 건 남자들이 같이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자 취미를 알아봤습니다 아,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의 취미는 과연 뭘까요? 물어봤나요? 그리고 당신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취미는 물어봤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어머니의 취미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취미 활동을 즐기는 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유진재 어? 코커플이 당신의 취미생활을 원합니다 이러다가 <웃음> 오늘은 <웃음> 여기까지! 끝! 클라이밍 갈래? 클라이밍 갈래? 클라이밍 가자 이렇게 하면 안 가고 싶은데 안 당신 앞으로 가... 예요 아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리카락이. 아니, 앞을. 선글라스. 아, 아니, 거의 뭐 선글라스예요, 당신. 어, 어 살것 같다. 아니, 진짜. 미치겠네. 어, 살것 같다. 어우, 오! 오! 음, 굿. 아니, 앞을 보고 다니세요, 당신. 아, 답답하셨죠? <웃음>